안녕하세요. 코리아나비 한국어 강사 황현섭입니다. 오늘 공부할 문법은 아어버리다입니다. 네, 아어버리다는 두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는데요. 첫 번째는 아쉬움을 표현할 때두 번째는 시원함을 표현할 때 사용합니다. 바로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1번 친구가 떠나다 이 경우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하냐면 친구가 떠나버리다 로 사용합니다 두번째 숙제를 끝내다 네, 이 경우는 시원함을 표현하고 싶을 때죠 이럴 때는 숙제를 끝내버리다 로 말합니다 네, 아어버리다의 기능 아쉬움과 시원함은 상당히 모순되는 상반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한국 문법에서 아어버리다는 이 두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어버리다의 형태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. 앞에 사용하는 동사 모음에 아 또는 오가 있을 경우에는 아 버리다를 붙여 사용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어버리다를 붙여 사용합니다. 또 하다로 끝나는 동사는 해버리다의 형태로 사용합니다. 동사들로 연습해 보겠습니다. 사다 아가 있기 때문에 아 버리다가 붙어 사어 버리다 이 사아가 줄어들어 사버리다의 형태로 사용합니다. 놓치다 아오가 없기 때문에 어버리다가 부터 놓치어버리다 치어가 한글자로 줄어들어 놓쳐버리다 로 말하게 됩니다. 하다 실패하다는 실패해버리다 의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. 한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있다 그리고 일타 와 같은 동사의 경우 잊어버리다 잃어버리다 형태로 붙여서 한 단어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아워버리다 와 비슷한 기능을 가진 고 말다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워버리다는 아쉬움과 시원함을 표현했던 반면 고 말다는 아워버리다의 아쉬움 만을 표현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친구가 떠나다, 아쉬움을 표현하고 싶을 때 친구가 떠나고 말다 로 말할 수 있습니다. 고 말다는 결국 또는 끝내 와도 함께 사용되는데요. 이 경우 결국 친구가 떠나고 말다, 끝내 친구가 떠나고 말다처럼 사용하게 됩니다. 아어버리다 그리고 고 말다를 합쳐서 아어버리고 말다로 사용하기도 합니다. 이 경우 오직 아쉬움만을 표현할 때 사용하는데요.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친구가 떠나다에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 친구가 떠나버리고 말다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. 이 경우 순서는 아어버리다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고 말다가 오게 되는데요. 반대로 고 말아버리다라고는 사용하지 않습니다. 네, 정리 들어가 보겠습니다. 아어버리다엔 두 가지 기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쉬움을 표현하는 기능 두 번째는 시원함을 표현하는 기능입니다. 아쉬움을 표현할 때는 아어버리다 외에도 고 말다 또는 두 개를 합쳐서 아어버리고 말다 로 말하기도 합니다. 있다 또는 일타와 같은 경우 잊어버리다, 잃어버리다에 한 단어처럼 사용하는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. 예문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. 첫 번째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한 활용입니다. 회사가 망하다 네, 아쉬움을 표현하기 위해 적합한 예문인데요. 이 경우 회사가 망해버리다 회사가 망하고 말다 회사가 망해버리고 말다 처럼 아어버리다 또는 고 말다 이두 개를 합쳐서 아어 버리고 말다 세가지 모두 사용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결국 또는 끝내 와 함께 사용되어서 결국 회사가 망해버리고 말다 끝내 회사가 망해버리고 말다 와 같은 문장도 만들 수 있습니다 두번째는 시원함을 표현하기 위한 예문입니다 머리를 자르다 네, 머리를 잘라서 기쁠 때 사용할 수 있는 말인데요. 이 경우엔 머리를 잘라버리다와 같이 아어버리다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. 기쁨을 표현할 때, 시원함을 표현할 때는 결국 끝내보다는 드디어 머리를 잘라버리다 마침내 머리를 잘라버리다와 같이 드디어 또는 마침내와 함께 문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네, 오늘 공부할 문법은 여기까지입니다. 복습 잊지 마시고 다음번에 또 새로운 강의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